Get r e 같이 여권사진 찍으러 간준비예요 저처럼 못생긴 사람도 조금은 변할 수 있답니다. 화장을 알지 못한 사람, 화알못시 하는 아무 말 대잔치도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단 렌즈! 저는 눈이 안 좋아서 투명 렌즈를 낍니다. 카메라 보고 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거울 보고 할게요. 네 투명 렌즈를 꼈고요 이제 좀잘 보이네요 이니스프리 그린티 밸런싱 로션 클렌징 티슈 원플럭스 원 그거를 보고 사로 들어갔는데 클렌징 오일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또 클렌징 오일만 하면 안 된다고 클렌징 폼도 추천해 주셔서 그것도 하고또 포션도 있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것도 추천해서 이것까지 샀습니다. 저는 분명히 5천 몇백원짜리 그거 앞에 붙여져있는거 보고 들어갔는데 58,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의 파우치 이번에 선물 받은 파우치 오브 디세트? 디오브 세트? 오브 디세트? 여기 적어놓을게요. 7천 얼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샀어요. 루나 롱레스팅코레터 라벤더? 누런 끼가 없어진다고 들었거든요. 흐름을 쪘더니 따갑네요. 생기를 돋아준대요. 톡톡톡 두들기듯이. 아 컨실러를 하고 이걸 했어야 됐나? 아닌가? 이게 컨실러인가 아니 프라이... 프라이머를? 아닌가? 이게 프라이머인가? 아닌데? 제가 사용하고도 제가 뭘 쓰는 지 몰라요. 그래도 약간 누렁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거울로 봤을 때는 누렁기가 좀 없어졌습니다. 카메라에 많이 노랗긴 하네? 에뛰드 하우스 픽스앤픽스 프라이머 진짜 이거 콩알만큼짜야돼요 난리납니다 제가 옛날에는 뭘 모르고 프라이머는 모공을 막아주는거니까 엄청 많이 바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이만큼을 이만큼씩을 짜가지고 얼굴 전체다 발랐거든요 친구가 그거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이게 프라이머가 모공을 딱 막아주니까 밀린데요. 너무 많이 쓰면 화장이 정말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진짜 콩알만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마에 땀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마에 땀이 다 바로바로 바로 흡수돼서 너무 좋아요. 더샘 1.5 카푸치노? 카푸치노? 저는 잡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증명사진은 한번 나오는 건데 좀 이쁘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컨실러를 원래 뭐지? 촬영 말고 밖에 나갈 때도 요즘에 조금씩 화장을 하고 나가는 편인데 그때는 이것보다 하나 더 어두운 컨실러를 씁니다 이마를 원래 안 까요 왜냐면 눈썹이 보이면 못생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눈썹 보일 정도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근데 이마는 제가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마에따는 메이크업을 안합니다 이마 까지 않는 이상은 이마에따가 메이크업을 안해요 잘 커버가 된것 같진 않지만 어어 어. 커버가 어느정도 됐네요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이게 제일 어두운 거라고 해가지고 루나 거를 산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직원이 또 이걸 추천해 준 거야 그럼 어떡해 사야지 추천해 주는데 그래서 또 샀습니다 저 역시 역시 호갱 저는 스펀지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스펀지로 하는게 편해요 뭐똥퍼프만 이런거? 다 편해요 그냥 뭐지? 쿠션에 들어있는 그 쿠션보다는 스펀지나 퍼프 이런게 저는 훨씬 편해요 옛날엔 진짜 쓱쓱 닦았는데 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안 합니다 하고 저는 귀 쪽을 살짝 해줘요 왜냐면은 색깔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도 해줍니다 와 토시오 같아 생기는 도는 것 같은데 붉은기는 못 잡네 턱 턱가고코 제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다 독학으로 그냥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하면서 어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니까 러 여러분 만약에 뭐가 잘못됐다 하시면은 좀 알려주세요 저의 메이크업 이 영상 들은 이제 같이 배워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뷰티 남자 뷰티 유튜버 들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진짜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조금 뭔가 화장에 대한 그런 뭔가 좀 그게 있어야 좀 알아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진짜 화장에 힘자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뭐가 좋다 뭐 어떻게 뭐 좋다 막 그런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독학으로 합니다 그냥 친구한테 물어볼 때도 그냥 이거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알려줘 이렇게 여러분 맞다 피지 피지 같은 거좀잘 잡는 그런 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피지가 너무 많아요 놔주니까 분필는 것처럼 가운데만 해주고. 살짝. 근데 이거 보시고 메이크업 영상 보시고 막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메이크업이냐,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초보니까 같이 배워가자는 취지니까. 네. 립은. 콕콕콕 찍어주고 진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바르면 너무 진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닦아요 닦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이렇게 닦아내는데 약간 오렌지빛 도는 걸 샀더니 닦으니까 진짜 무슨 약간 귤색 같이 나가지고 칙칙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는 잘못 바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조금씩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그 퍼프로 음! 하고 음! 경계선들을 정리를 해줍니다. 도세범 파우더 이게 개기름 그것도 막 하고 좀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리고 요철 커버가 이게 된대요 난 몰랐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원래 친구는 요철 있는 그런 부분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막 피부가 그런거라서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해줍니다 이러면은 저의 메이크업이 끝이 났어요 뭐 어, 별것도 없죠? 진짜 별거 없어요 제 메이크업은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메이크업을 받는 거예요 일단 앞머리가 제가 오늘 머리를 잘라서 다행이에요 근데 눈썹이 보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앞머리를 약간 대각선으로 가운데를 좀 길게 잘랐으니까 제가 머리 올리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Get Ready With Me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증명사진은 이제 배경이 꼭 흰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썹이나 귀 보야되고 여그 다음에 목부분이 보야된다 여 했나? 그리고 흰색 옷을 입으면 안된대요. 배경이 흰색이니까 그러면은 이때까지 Get Ready With Me 영상이었습니다 같이 여권 사진 찍으러 가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 메이크업 좀 알려주세요 댓글로 좋은 제품 있으면 언제든지 추천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놀람>